음. 네. 3번의 전체적인 카드의 모습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잘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6월 건강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을 안내해주는 이 유니버셜 타로로는 이두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듯한 자유로운 느낌의 한 청년의 모습 카드와 한 어린아이가 백마를 탄채한 손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복한 모습의 그런 카드의 모습들이 나왔네요. 이두 카드 모두 뜻하는 반은 자유롭다라는 점이라는 건데요. 좀 공통되어져서 나와가지고 저의 흥미를 좀 유발시키는 3번의 건강은 카드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좀 밝아 보이는 모습이죠? 건강은 이두 카드 모두 피부병을 공통적으로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병을 제일 먼저 6월에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서서히 무더워지는 그런 날씨라 그런지 일사병, 열사병 그런 이야기도 나와있어서 외출하실 때는 정말 더 필히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배탈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있고요. 가정에 아이가 있는 그런 집안은 그런데 는 아이에 관련된 그런 안전사고를 필수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꼭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이의 피부, 호흡기 쪽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으로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6월달 금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을 안내해 주는 골든 타로로는 이두 카드가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망치로 뭔가 장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사람의 밑에는 4명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3명은 여성들이에요. 뭔가 테이블에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머지 한 명은 뒤에 서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 다음 카드는 이제 붉은 옷을 입은 한 수녀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요. 이 수녀가 양쪽, 양손으로 들고 있는 이천 안에는 일곱 개의 컵들이 보여집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 3번을선 택해 주신 분들의6월금 전운 은, 이 골든 타 로의 모습 을보 니까 해석 을 하면 본인 이 일하 는곳 에서 인정 을받고그 인정 끝에 보수 를받 는다 라는 의 미와 자 신이 목 표한 목표치, 달성, 성취 를하게되면 물질 적인 이득 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을지 니고 있 다라는 뜻 에서 너무, 지나친 본인의 큰 욕심이나 헛된 환상, 어, 그런 망상들만 부리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로 6월 한 달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에는 어떠한 일에서든 뭔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생기신다면 되도록이면 누구나 그 일들을 봤을 때, 응, 맞아. 어, 그건, 그, 그거지. 어, 그게 맞아.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올바른 길로만 좀 선택을 해주셔서 더큰 만족감을 본인이 얻으시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3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6월에 어딘가 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운 카드와 금전운 카드 모두 어디로 여행을 가게 되겠다 혹은 이사 거주지를 옮기실 것 같다 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여행을 가시게 되시던 이사나 혹은 그런 이동수가 있으시다면 6월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서든 일단은 신중하고 천천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행복하고 만족감이 아주 많이 들게끔 그런 좋은 이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6월 한 달도 파이팅! 파이팅! 입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네, <웃음> 3번의 카운슬링이 끝났습니다. 아, 3번 카운슬링 끝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복채를 대신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시청해 보시니 어떠하신지 또한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 맞춤 개인상담타로도 항상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시거나 걱정거리 그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다음 방송 또한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해주신 분들 6월 한달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